안녕하세요 품앤와치입니다 문페이지 특집 두번째 시간입니다 20만원 미만의 문페이지 시계를 찾던 중 매력적인 모양을 갖춘 어 문페이지 시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 시계 이름은 로만손 프리미어 문페이지입니다 이 시계의 모델명도 있는데 영어 숫자로 되게 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로만손 프리미어 문페이지 라고 부르겠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검은색 다이얼과 골드 케이스 모델도 있는데 흰판이 가장 대중적인 색깔인 것 같아서 흰판 모델로 골라서 리뷰를 했습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대략 40mm 정도고요 두께는 8mm 대 중반 그다음 무게는 풀 사이즈일 때 110g 대예요 러그 사이즈는 21mm 그 다음에 제 왼쪽 엄지손가락 끝에서 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 러그투러그는 약 48mm 입니다 글라스는 사파이어 글라스에 어 방수는 3ATM이에요 그러니까 3기압 방수인데 방수력은 크게 의미가 없고 생활방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게나 사이즈는 제가 실제로 측정했지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로만손 문페이즈 전에 그냥 이 그러니까 이 모델 전에 프리미어자가 묻지 않은 그냥 로만손 문페이즈가 있었거든요 그 모델의 후속모델인 것 같습니다 어, 시계 모습이랑 디자인을 좀 보겠습니다 다이얼 색깔은 음, 은색 다이얼에 검은색으로 글자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의 핸즈의 모양이 되게 고풍스러운데 다이얼의 모양이랑 핸즈의 모양이 그 스위스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 중에 브레게이라고 있어요. 어, 엔트리 가격만 보통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굉장히 고급 하이엔드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의 핸즈와 어떤 다이얼 모양이 그 브레게와 비슷해서 그 로만손에서 나오는 그 일부 시계들 중에 별명이 그 로레게 라고 불리우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니까는 로만손이랑 브레게를 합해 가지고 로레게 라고 불리우는 모델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지만요 그 인덱스는 이 로만 글자로 된 로만 인덱스인데요 이 시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 되게 잘 맞는 폰트인 것 같아요 케이스를 좀 볼게요.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유광이고요. 이 브레이슬릿 옆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유광이에요. 이 브레이슬릿이 그냥 보면 마치 메쉬줄처럼 보이지만 이게 메쉬줄이 아닌 굉장히 이렇게 촘촘한 간격의 솔리드 브레이슬릿이에요. 이게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착용할 때 굉장히 손목에 착 발라붙는 그런 착용감입니다. 이게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이 정도 느낌의 브레이슬릿이면 싸구려 저가의 브레이슬릿이 아닌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만든 브레이슬릿입니다. 어, 버클은 이게 이제 버터 플라이 버클인데요. 요거를 이제 풀을 때 조금 손님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잡아 당겨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손을 손님을 이용해서 아니, 왼쪽부터 풀을게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게 풀을 때 조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손목에 착용했을 때잘안 끌러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풀을 때좀 힘을 줘야 돼서 조금 그게 좀 성가신 것 같아요 시계를 만들 때뭐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이렇게 손 힘으로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시 방식으로 푸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서 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무브먼트와 시계 조작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무브먼트는 스위스의 시계 회사인 시계 부품 회사인 론다에서 만든 708 무브먼트 거든요 708 무브먼트 이 무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계 다이얼 제일 아래에 자세히 보면은 그 스위스 쿼츠라고 어, 새겨졌습니다 이 무브의 성능은 월 오차는 20초 정도고요 배터리는 6년간의 어떤 수명을 한다고 해요 6년 정도면 이게 보통 시계 배터리 수명보다 두배에서세배 가까운 수명이거든요 굉장히 긴 수명이에요 시계 조작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크라운을 이렇게 한단 뽑고 일단 뽑고 이거를 어 위로 돌리면 이렇게 날짜가 가는 것을 볼수 있죠 시간 조정은요 여기서 한번더 뽑아야 돼요 크라운을 한번더 뽑아서 그 다음 돌리면 이 시간 조정이 됩니다 이거를 시간 조정을 24시간 조정했을 때요 위에 문 페이지도 어 같이 움직입니다 이걸 한번 움직여 볼게요 지금이 아직 오후 시간이고요 오후 6시, 7시 8시, 9시 자, 여기서 11시 날짜도 움직이면서 요달 모양도 조금씩 움직였죠 네. 그래서 이제 조작을 다 맞추면 다시 대충 이정도에서 용도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음, 그럼 이 문페이지만 따로 조정하는 방법은 없나 궁금함이 있을텐데요 그건 없어요. 제가 그 론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무브먼트 제조 회사인 론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메뉴를 좀 봤는데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데어리지 노퀵 체인지 컬렉션 어웨일러블 세팅 더문 페이지' 그니까는문 페이지를 빨리 세팅하는, 빨리 바꾸게 하는 세팅하는 방법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2단으로 이렇게 뽑은 다음에 날짜와 같이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문페이지는 사실 달 모양을 정확히 보려고 찬다기 보단 그 자체로 다이얼에 있는 것이 독특해서 차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조작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문페이지 모양을 조작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이 시기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이게 가격이 10만원대 중반의 가격이에요. 네이버에서 어, 네이버 쇼핑에서 음, 로만손 프리미어 문 페이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어, 수십 개의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 모델이 검색이 되는데, 가격이 제일 저렴한 부분이 가격이 제일 저렴한 그 온라인 상점이 10만원대 한 중반? 중후반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방수 성능이 3기압 방수라서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만듦새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편이고, 예전 로만선, 그러니까 프리미어 마크가 붙기 전에 로만선 문페이지 시계는 그, 그게 아마 미네랄인지, 사파이어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시계의 글라스는 이제 사파이어니까 어그 점도 괜찮고 그 다음 스위스 커츠가 들어간다는 장점을 감안했을 때 이게 10만원대 중반의 가격이 전혀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더구나 이게 케이스도 되게 고급져 보이는 시계 케이스를 같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기준으로 20만원 미만의 어떤 아날로그 문페이즈 시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어떤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보시면 잘 만들었어요. 저가 시계 같지 않게. 어... 요게 사이즈가 40mm라고 아까 했는데 드레스 시계의 어떤 표준인 그한 30mm대 후반으로 하고 방수를 조금 높여서 100m로 하면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 로만손이라는 시계를 제가 이제 처음 리뷰를 했습니다 어, 시계 전문 브랜드가 아니거나 마이너한 어떤 시계 회사라도 가성비가 좋고 어,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은 제가 리뷰에서 다루겠습니다 어, 문페이즈 리뷰가 하나 한두 개좀더할 생각인데요 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오늘 그 시청해 주신 분들 매우 감사하고요 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계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